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네, 저는 첫 직장이 이제 방송국이었는데요. 어, 연출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떤 뭐 열정이나 뭐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 굉장히 그냥 그 상,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그냥 단순 반복식의 일만 있었던 거에 좀 많이 지치고 또 어떤 사내 분위기에 실망도 하게 돼서 그러면서 퇴사를 1년을 못 채우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좀 배우고 싶어서 이제 해외 수출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어떤 중소기업들의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좀 배우고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거 거기에서 퇴사를 하고 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제,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 정부지원금을 바탕으로 저만의 그 바이럴 홍보 서비스를 출시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핑핑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들 좋은 기업들의 좋은 상품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SNS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럴 홍보 그리고 판매 대행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 일단은 저희는 지금 요즘 시대에 가장 핫한 그 바이럴 동영상을 기반으로 홍보를 진행해드리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중소기업들 그런 그 결제 비용 부담 없이 고객이 가진 상품으로 결제를 해서 이 상품을 가지고 저희 회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럴 그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이 경품을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본인 SNS로 공유를 해서 이 상품을 알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여한 만큼 그 상위 회원들이 경품을 받아가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저희는 고객이 이제 B2B, B2C 양쪽에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어, 저희 사이트 내에서 어떻게 유통, 유통이라고 하기 저희 사이트 내에서 홍보되는 상품들을 제공하는 기업을 영업은 처음에는 정말로 그냥 발로 뛰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또 계속 방문하고 해서 저희 서비스에 좋은 점을 알리면서 이렇게 한 업체, 두 업체 들어오게 되면서 또이 업체들이 좋은 입소문을 스스로 또 주변에 내주면서 요즘에는 이제 원하는 서비스, 저희 서비스를 원하는 업체들이 저희한테 직접 연락 오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입소문을 또 내주는 저희 회원, B2C 사이드에서 회원분들은 이거 역시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뭐 초기 자금도 많이 없었고 또 그걸 운영하였던 인력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뭐 저희가 낮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들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 그리고 새벽 시간 때는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돌면서 일일이 어떤 저희의 잠재 고객층을 발굴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어렵게 어렵게 연락처를 받아내서 전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좋은 취지와 함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분 늘리다 보니까 저희 사업 특성상 바이럴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이한세달 지나고부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회원이 유입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스스로 좀 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열심히 또 노가다식의 좀 어떤 영업, 그리고 고객관리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처음에는 어, 상,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최근에 저에게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인데요. 보통 온라인 쇼핑몰은 제가 다 지웁니다. 그런데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 정체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빅사이즈 입고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찾고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열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에게 제가 빅사이즈라는 게 들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보내주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을 자꾸 열어보게 되고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그 페이지에 있는 물건들을 사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TV를 어떤 것들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는지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방송들을 추천해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객들의 보이지 않는 또 추적하고 파악하기 힘든 수많은 그들의 행동 모습들을 객관화되고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 정보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IT 기술이면 상관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 관리 기법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이겁니다. 내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몰라준다. 무지한 그들이 대기업의 상술에 놀아나서 별로 좋지 않은 제품을 비싼 값에 사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벤처 캐피탈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나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나쁜 재료를 가지고 나쁜 기술을 최적화시켜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그들의 기대치에 맞지 않는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에 정말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들을 보게 됩니다. 로봇들이 관절을 움직여서 춤을 출수 있다든지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다든지 그런 기사들을 볼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기술 발전 속도가 참 빠르구나.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뒤이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내가 살만한 물건은 아닌 것 같다. 최근에 나온 또 다른 기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주행 중에 사고가 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라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사들을 볼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히 기술의 발달이 아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시장이 원하는 제품과 내 기술, 즉 내가 가장 잘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이것의 적합성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 이 부분을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아이템과 마켓의 피트니스.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법은 RFM이라는 기법입니다. R은 고객이 가장 최근에 언제 우리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기록이고요. F는 우리의 제품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M은 이 고객이 우리 기업의 제품을 총 얼마어치를 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보면요. 어떤 한 명의 고객이 우리 기업의 제품을 최근에 언제 샀으며 얼마나 자주 사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엑셀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 RFN 기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중에서 저렴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권하고 다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RFM 기법을 통해서 얻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듯이요. 고객을 우리가 보통 세 집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집단은 MVC입니다. 우수 고객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치가 높은 고객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기업을, 고객들을 MGC라고 합니다. Growable이죠. 성장 가능한, 우량화 대상 고객이라고 이야기하는 고객 집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집단을 B, G, Below Zero. 가장 아랫단계에 있는 고객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우리가 이세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수치화되고 정량화된 구체적인 툴이 필요합니다.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법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 RFM 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거나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물을 받는 위치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근에도 선물을 주셨고 그분이 굉장히 자주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 금액의 구매 합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파악하자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합이 1년에 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마음이 따뜻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왜 저렇게 적은 금액을 줄까? 더 많이 받을 방법은 없을까? 두 가지의 시나리오겠죠?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번에게 더 많은 선물, 더 좋은 선물을 받을 방법도 찾아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MGC를 찾지 못한다는 라 것입니다. 정말 자주 사는 고객 또는 고객 사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들에게 어떤 프로모션을 제공해야 될지 굉장히 차별적인 서비스도 많이 제공하십니다. 저는 밑에 있는 두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즉 MGC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참 이상적인 얘기지만 제가 스타트업에 대한 교육과 강의 멘토링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고용을 창출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들께서 많은 직원들을 뽑고 그 직원들이 또 많은 가족을 부양하고 또 그분들이 나아가서 다른 기업의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또그 기업들이 그렇게 번 돈으로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주고 경제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표님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주된 동력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성장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스텝별로 계속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MVC 집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힘듭니다. MGC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이들을 MVC 집단으로 올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기법이 RFM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대기업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글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창업하기 전에 몰랐던 것들 그 1번이 뭔지 아십니까? 회사의 모든 업무를 나 혼자 이렇게 다 해야 될줄 몰랐다. 라는 점입니다. 혼자 다 하셔야 됩니다. 스타트업이 가장 힘든 것은 직원을 뽑는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우수한 직원을 뽑는 것입니다. 직원 왜 뽑아야 되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선택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매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BG, 빌로우자로 우리 기업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집단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가고 있는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판촉비용, 마케팅비용 전부 다 절약해야 되고요. 그러한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쏟고 있는 우리 회사 직원들의 업무 시간, 업무 로드도 줄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업무의 강도도 줄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 집단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업무 로드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성장 가능한 집단을 찾아내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수 고객군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RFM이라는 세 가지 측정 기준을 가지고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창업 초기부터 대표님들은 고객들의 구매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실제로 홈쇼핑에서도 물건을 계속 완판시키고 있는 업체를 제가 멘토링한 적이 있는데요. 제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아이템을 몇시 방송 시간대에 어느 성별에 어떤 분들이 구매하시던가요? 그것을 찾아내면 MVC를 찾아낼 수 있고 또 다른 집단들을 통해서 MGC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 대표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매출을 늘린다든지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초기부터 명심하십시오. 고객을 관리하는 툴을 가지고 초기부터 우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여러분은 등급별로 나누어 놓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고객생애 가치라고 불리는 LTV입니다.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한 명의 고객이 하나의 기업의 제품을 최초 구매한 시점부터 최후 구매할 때까지 총 얼마의 구매 그 금액을 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재무적 공헌도의 합의라는 어려운 말로 원고에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더 쉬우시죠? 결국 기업들은 새로운 LTV를 창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 스타트업분들만 아니고 제가 대기업이나 연구소에 가서도 주로 많이 하는 강의입니다. 대표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던져졌을 때 기업 이름도 생소하고 그 제품도 생소하고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덥석 집어서 구매를 할 것이라는 가정은 어찌 보면 조금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봤던 제품이 내 옆사람이 사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수많은 포털에서 검색했을 때 수많은 후기들이 나오고 별점들이 매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제품에 대해서 접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너무 낯선 제품은 스타트업들에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고객의 LTV가 있습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 우리 제품을 고객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하면 15세에서 20세까지의 고객 또는 60세에서 70세까지의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제품을 개량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이 새로운 블루오션이고 이것이 새로운 퍼플카우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내가 주변에서 충분히 익숙하게 봤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광고의 하나, 디자인의 변화, 가격의 변화 판매하는 유통 채널의 변화 등을 통해서 이 제품이 내 제품처럼 내가 사용해도 되는 제품처럼 내가 사용하고 싶은 제품으로 변신시켜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두리가 선전했던 우루사입니다 40,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 자양강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섭취했던 약인데요. 차두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젊은 소비자 집단으로 내려갔다는 기사를 저희들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차들이 광고하기 전에 월 매출이 18억이었는데요. 차들이 광고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 매출이 30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기존에 자양강장제를 먹지 않았던 마이 브랜드가 아니고 유어 브랜드라고 내 상품은 아니고 당신들의 상품이라고 생각했던 고객들이 이 제품을 광고 모델의 변화 하나만으로 내 제품이라고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 뭐 저희 사업 모델을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역시 어, 이제 B2B 사이드에서 기업 영업과 그리고 저희 회원 유치를 위한 B2C 영업이 또 필요한데요. 일단 이 양쪽 다 요즘 시대에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SNS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SNS를 통해서 어, 하시는 사업의 페이지 그런 채널들을 무조건 잘 활용해서 운영하셔야 되고요. 이쪽으로 유료 광고를 효율적으로 타겟팅을 잘 맞춰서 홍보를 잘 하시면 은큰 비용 부담 없으시게 효율적으로 많은 그런 홍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즘 뭐 인터넷에서 많은 그런 관련 정보들이 있으니까 어, 혼자 고민하지 않으시고 바로 서치하시면 또 좋은 정보를 얻으셔서 예, SNS 통한 홍보를 통해서 고객을 또 유치하실 수 있을 거로 추천드립니다. 고객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기업은 일단 구매 이력 같은 것이 남고 음, 클릭 스트림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어떤 화면에서 어디서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지 스마트폰에서 어떤 문구, 어떤 디자인 배치에서 클릭을 하는지 터치를 하는지 이미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말고요. 일단 오프라인 매장 아니면 오프라인 영업을 하셔야 되는 대표님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포스 단말기라든지 멤버십 카드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고객의 정보는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Q&A를 저희가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표님들께서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술들과 방법들을 통해서 또 모바일 세상에서는 고객들의 정보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쉬워졌는데 대표님들께서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시는 이유는 고객의 정보를 너무 무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에 이미 나와있는 굉장히 좋은 고객 정보에 획득 방법들에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RFM 기법이나 LTV 기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오래 쓰여왔고요. 가장 많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는 기법들입니다. 즉, 검증되었다라는 거죠. 검증된 기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스스로 해석해내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시장을 도출해내는 것이 조금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도 이미 고객 입장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RFM 등급으로 나누어져 계십니다. VIP라는 이름으로, 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매달 받는 쿠폰의 다양성 등급으로 우리도 많이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대표님들도 그러한 기술을 이용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스타트업들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업무로드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선택과 집중으로 가장 집중해야 될 고객군을 측정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으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쉬운 접근법이 RFM과 LTV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